이겨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 점프맵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바보들만 깰수 있는 점프맵을 가지고 왔어요. 이겨멘! 난 바보다! 가운데가 길 아닌가? 어? 아니야. 가운데가 길이 아니라고? 이적인 녀석! 어어? 이거 원래 멤버만 가운데... 인정받는다. <웃음> 이럴 수가. 그렇게 똑똑하면 안 돼. 이 게임은 선 어. 말이야. 불편해, 불편해. 빨간색을 밟았는데 왜 죽지 않는 거야?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이거 세이브 포인트인 줄 알았더니 <웃음> <웃음> 들어가다니 죽는 거였네. 어 이건 뭐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렇게어어 이렇게? 이렇게? 세요게이요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못 깬다 렇게 이렇게? 이 진짜 바보게 이렇게? 이이렇이이 오케이. 하고 너 오케이. 오케이. 오후 이거 밟지 말고 이거 빨간색 밟아야 되나 보다. 어? 총인데 아니야, 바본데? <웃음> 어? 숨겨진 투명길이 있대. 난 믿지 않아. 아! 옆에가 다 길이었네. 숨겨진 투명길이 있어. 응? 이거 어디가 길이야? 어, 어어아 <웃음> 여기가 길인가 봐. 어? A few moments later. 어? 어디가 길이지? 길인가? 아. 아, 점프해서 가야 되네. 이쪽으로 점프해서.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가운데 밟지 마야. 여기 가운데 말고면 죽어. 뭐지 이건? 이건 뭐지? 어, 리가 방금 그냥 들어가 아. 아, 아! 옆에 사다리가 있어. 그냥 앞으로 가서 타면 돼. 나이스. 오케이. 아. 오. 자, 그리고. 어. 어, 뭐냐? 진짜 뭐냐? 아니, 이거 바보. 어? 바보. 아, 여기, 여기 다 길이야. <웃음> 여기 다 길이야. 아 <웃음> 야, 뭐야. 이거 완전 단순해야 되네. 길색중 하나는 진짜야. 가운데가 길인가 보다. 오. 오우. 야, 이거. 어디... 아, 뭐야! 쇼프해야 <웃음> 되네, 거기는. 아. 오케이,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있는데 왠지 쉬운 길은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은 쉬운 길일 거 같아 나 어려운 길로 간다 어? 어? 쉬운 길은 진짜 쉬운 길인가? 쉬운 길이 쉬운 길인가 봐 쉬운 길을 한번 가봐 어? nope. 어려운 길로 가네? 어? 내가 쉬운 길로 계속 도전해아아 쉬운 길로 와봐 쉬운 길로 시윤길은 왜 점프를 못해요 아이게 선정이네 정으로 막혀있어요 오케이 어려운 길로 오시고 아이고 친구들도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아왜 <웃음> 이렇게 어려워 여기? 어? 정말 못한다 이거 좀 아우. 원래 회오리가좀 힘들긴 하지 이렇게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아. <웃음> 구독 오, 어! 어한번 음. 더! 넓은 곳! <웃음> 아, 진짜 날 버리고 가 알았어 사이에 투명 블럭이 있어요 여기다 뭐냐 이거? 진짜? 사이에 투명 길이 있다고? 어? 뭐지? 진짜? 사이에 투명 길이 있어 어? 없는? 아아 아, 아. 이 간격마다 있나 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그러니까 투명한 길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거죠 하얀색처럼 어? 없네? 뭐지? 오오오어어어안 왔다 어? 여기 뭐지 뭐지 뭐지? 어? 한.. 여기죠 어? 아니네? 더 앞에 있나? 아한 번에 가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난 역시 잘해 가서 이쪽으로 가서 한 번에 매달려서 올라가기 오케이! 그리고 이건 뭐야? 이쪽이 길인가? 어 땅이 없는 곳이 뭐야? 길이야. 아, 속임수라고! 너무 어려워 나 어. 너무 천진가봐어 <웃음> 어디로 가야 되지? 빨간색이지! 오~~ 역시 단순해! <웃음> <웃음> 어디로 가야 될까? 어, 이건 진짜 솔직한 길이 아닐까? 어, 그러네? 여기다. 어, 저 사람 따라가자. 그리고, 여기 아닐까? 여기다. 네, 여기다. 나이스. 어, <웃음> 어. 어? 고, 난이도. 거짓말이야. 어? What? 어? 길이 아니다? 가운데도 아니고, 옆도, 옆도 아닌고. 음. 이 개구리 씨, 어떡합니까? 어? 이 표지판을 밟는 거였어! 야 천재 <웃음> 천재인데 그리고 여기는 또 회오리죠? 오 쇼? 뭐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발, 밝은 거밝는 거다. <웃음> 상직을 약간 벗어나야 되는 쇼? 쇼? 맵이고요. 쇼? 오 까는 아니었어. 아웃되였어아 저번에 당했던 거는. 어, 뭐야, 이건? 1번, 2번? 음, 뭐죠?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6인 것같아 1번이에요, 1번, 1번. 그리고, 어디지? 어? 어, 여기도 그냥 지나갈 수 있네, 여기는? 뭐야? 어디로 가, 이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긴데, 앞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오. 길은 하나밖에 없어. 제작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 여기네? 어? 뭐야? 헉, 멍청이들. 어디야? 길? 헉, 멍청이들. 어, 제작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 어? 제작자 머리 밟고 지나가니까 됐어요. 어? 그러네? 오... 이건 뭐죠? 저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아.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오케이. 오. 쉬운데? 오. 음, 가운데가 길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 오? 맞아? 맞네? 나의 응. 밟아 <웃음> 수지 빨리 밟아야 되는 건가? 발기 싫어졌어 한번 밟아볼까? 이? 어? 오! 맞네? 여기까지 그리고? 오. 오! 됐다 어? 됐다 음. 아이더가 좀 그렇다 보니 깨셨네요 축하합니다 와왔겠와 깼다! 어려우는 걸? 와아뭐 뭐야? 뭐야? 나팔고 날아가 버렸어 용비게양탄자도 주네 응? 좋아요 응? 누비가, 어. 자 마법의 양탄자로 뉴비 <웃음> 누비 뉴비 놀리러 가자 맨 끝에 뉴비가 있을 거야 <웃음> 야호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사람이 깨는 걸 봐야겠구만. 자, 숨겨진 투, 투명한 길 찾았네. 오, 똑똑한데요. 자, <웃음> 우리 역시 우리처럼 다들 단순하지 못하는구만. 어쨌든 여러분들, 자, 단순하면 깨는 바보들만 깨수 있는. 그런 속임수 점프 앱이었구요. 그러면은 다음에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